한방향 가운데로 모아주고 여러분은 손가락 편한거 사세요 나 진짜 얘랑 친해지질 못하겠다 원래 사람 손은 이렇게 제끼면 제껴져 주잖아요 오케이 다음부터 글로건 <웃음> 고집 부리지 마세요 <웃음> 여러분 알려주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이거 막 손톱이 또 없어서 <웃음> 나겸 몸에서 우러나거 말해주는 거예요 라운드? 더 옆에 덧 쳐야 돼요? 더 라운드 해야 될것 같은데요? 진짜 원에서 어. 반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라운드? 아니요 이렇게 라운드. 이 정도로? 네 그걸다 손가락 다 똑같으면 돼. <웃음> 왜.. 무슨 말만 하면 서꾸 한숨 붙시네 한숨 안쉬었요 아닌데 한숨 안 쉬었는데요 와 진짜 짜증나지 않나요? 응 음. 그래서 저는 그냥 연습할 때는 클리퍼로 잘랐어요 아니 근데 사숨할 때는 클리퍼로 자를 만큼 길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 할 때는 그냥 클립을 잘랐어요. 제가 인조 손을 바꿔왔거든요. 그리고 하는 방법 알려주고 있어요. 접기. 큐티클 라인 날리고. 큐티클 라인은 대충 날리고. 응. 글루건은 눌러도 안 나오는 관계로 대충 글루건을 짜줍니다. 어. 라이터로 녹여 쓰는 게 제일 빨라요? 그죠 라이브 그냥 그 폴만 사서, 응 글루건 그거를 파일통에 그냥 꽂아놓고 음. 라이터로 해서 음. 5mm? 응뭐 무슨 모양 할 거야? 스퀘어 할 거야? 아니면. 라운드. 라운드 바로 라운드 들어갈 거야? 응. 응? 샌딩 하고 있어야 하나봐요. 자꾸 애들이 덜렁 떼줘요 이렇게. <웃음> 샌딩 하고 해야 하나봐요. 하나로도 완성해봐. 하나로 풀코 프렌치 디프렌치 다 해봐. 그 하나 만 얘 하나로 어떻게 풀콧도 하고 프론트 지우고? 응! 음, 원래 그렇게... 너쉐임마 뭐, 계속... 어? 그래서 쉐임만 계속 잡는 줄 알았어. 아... 어. 뭐, 지긋지긋하죠. <웃음> 그냥 지우고 연습하는 게 낫지. 그래서 글루건 쓰러 했구나. 누나 쌤한테 물어봤단말이야누 루나 쌤은 뭐 사용했냐고. 음. 다행히 본드를 붙였다는 거야. 그냥 음. 아니 도 뭐, 때리도 어떻게 뭐, 붙였을까? 하루 종일 갈았대요 하루 종일 갈고 있으면 연습을 도대체 어느 시간에 하냐고. 블루구는이 친구는 이는데본드는붙였다는사람구는이친을는이친구쭉쭉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는는 다시, 찌우고 다시. 아니 흰색이 진짜 자국 잘 남는다. 어떻게? 탑이잖아. 많이 해도 돼. 탑은 많이 해도요? 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<웃음> 마르겠지만. 아 진짜 쉽지가 않다. 그러니까 너무 적게 해서 폴리젤 모질 것 같을 바에는 조금 넉넉하게 해라 이런 거지. <웃음> 울었거든요. <웃음> 밑에 덮쳐서 네. 그거 빼면은 괜찮아요. 라인이랑. 아니요? 아니요? 라인 한번보시래아 그렇네 근데 이거 못 닦죠 얘는? 그 라인은 못 닦아요 음. 사이드라인 닦을 수 있는데 그 라인은 못 닦습니다 첫 번째 했을 때 이렇게 됐어요 자 지우고 프렌치 지우고 프렌치 아 라인 삐뚤어졌는데 두번째 잡을게요 이정도 얇기? 어 그정도 얇기면 좋을 것 같아 이정도 얇기는데 근데 라인이 라인영 엉망진창이거든요? <웃음> 그 두번째 어떻게 카와 쳐볼게요 <웃음> 베이스 코트 시작 음, 베이스 코트 시작 <웃음> 스펀지 스펀지 이것도 1분의 1 이상을 발라야 돼요 바디에 1분의 이상 스펀지에 화이트를 발라줄 거예요 그렇게 크기를 한번 재볼 겁니다 근데 그것도 바로 옆에서 바르면 안 되거든요 문제 아, 중으로 차라쓰까지 시험때도 쓰일 까지 해도 되니까 양을 최 초에 그냥 적게 들어 하고 옆에 어차피 닦아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위에까지 네가 처음에 2분의 까지 위에까지 할 거를 올려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밑에만? 음. 프리지 아, 쳐야 돼요? 응. 프리지 신경쓰아 프리지도 쳐야돼요 네. 모두나 네일한테 있는 프리지거든요. 사이드도 신경쓰면서. 으음! 나름 잘했어요. 한층 근데 잘했어요. 조금만 밑으로 더 내려가.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라데이션. 돼요. 위로 올라와서? 응. 잘한 거 같잖아요 여러분? 나, 나는, 나는 되게 만족하는데? 진짜 처음 그라데이션 한거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반 칼로 그라데이션 한 거거든요? 맞아요. 근데 전 그라데이션도 안 해봤어요. 젤루도 응, 그거저 나는 진짜 잘했다 생각하는데 난 너무 더 아. 잘했는데? 내 탑이 문제들이 이제 음. 탑 바르면 저게 잘했다가 안 나올 수도 있어 티, 서 소... 소... 이렇게 될 수도 음. 있어 응. <웃음> <웃음> 탑 빠르는 게 쉽지 않네. 네, 그라데이션은 탑이 문제야. 탑으로 망했죠. 음. 끝에가 거의 쓸려 나갔는데요. 끝 그, 끝에가 쓸려 나갔고 그라데이션이 이제 그라데션 아닌 게 반명이 났죠. 다 말해보면. 오늘은 1 1월2 4일이고요 컬러링을 하려고 왔고 그러면 전 이제 연습 시작해 볼게요. 이거 네 꼬불꼬불한 거 꼬불꼬불 요거 라인 음. 라인을 이제 스마일 라인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게이 옆에 사이드 라인 쪽이랑 음. 여기랑 같으면 안 되죠 그치 요거 잘했어 라인은 요정도 깔끔함만 나오면은 그 정도? 음. 두 개를 고르자면 요거 음? 그리고 요거 음앞 그거 사이로 해가지고 응. 얘는 지금 너무 V자가 돼서 응. 여기 가운데 둥글게 굴려주는 거를 해야 될것 같고 얘도 라인만 좀 신경 쓰면은 높, 응. 두께는 이 정도면 돼요? 두께? 요 정도? 아요 정도? 응. 얘네는 조금 얇고? 응, 응, 응, 응. 아요 정도로? 응. 오늘의 100점 연습! 손에다 연습을 빨리 하고 뷰에 코킹을 진행해 볼 거예요